그렇게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뒤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좋을 것같아 갖고 오늘 우리가 저 천부경을 해나가면서 어, 26일 날 26일 날 우리 천부경 행사를 하면서 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하면서 이 천부경 육경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이 천부경으로, 천부경으로 풀었던 이런 학문적인 그런 기반도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게의 경전이 이 완벽하게 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경전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떤 방법으로 응용이 되고,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죠?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4개의 경전, 4개의 경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5월 26일 날, 5월 26일 날 우리는 천재를 하면서 자, 함량의 지리산에 함량 지리산의 대승사에서 우리가 서툴지만 처음으로 치호튼 행사이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서툰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 이대도아 와서 이제 숨솔, 숨을 쉴만 합니다. 그제임. 자, 그러면 숨 쉴만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준비해왔던 이 행사 앞으로 이 천북이 가야 될일 길,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재를 하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갔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왜 하필이면 5월 26일에 천재를 해야 되는지,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우유곡절이 굉장히 우리가 행사도 한번 해본 적도 아니고 우리가 천재단을 우리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우유곡절이 많이 있을 거겠죠 이것을 우리가 대달아 보지 않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경기도에, 아니면 저 부산에, 아, 우리도 이 천재단을 한번 만들고 싶다 하게 되게 되면, 무의미하게 이 천재단을 만들어, 뭐, 돌탑시하라. 이래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우리가 천재단을 사야 되고 거기에는 왜 사생도가 도입되었고 그 천재단 탑 위에는 왜 그런 모양의 우리는 음 모형이 거기에 얹혀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천부경을 통해서 이네개의 경전이 이 풀림으로써 우리는 천재로 이어갔는데 이런 가정들을 일견의 가정들을 우리가 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정말로 우연은 없을 수도 있다. 인간은 믿지 않겠지만 그러면 인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뭔가 이런 모든 인생만사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설명해,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천부경이 푸른 제는 지난까지는 우리는 대부분들이 수리사주, 수리심리학, 수리성명학 등등 해갖고 숫자인지법, 이 학문적인 기반으로 쭉 풀려왔었어요. 이 거대한 이 학문이 풀려졌는데 이 학문은 세계의 학문이라 해도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학문들은 더욱더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비록 어 모든 학문이 하나의 학문이 정착이 사회에서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도로 40년 50년이 정착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사상체질 같은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아 이것이 이, 어과, 어, 한여대에서 우리 학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간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 오랫동안의 정근과그 다음에 검증과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것을 오류를 풀어나가는 것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보경 6의 비밀을 풀어가지고 단지 이제 10년째다 10년째면 우리 주기상으로 수리사주에 보게 되면 한 주기가 딱 흐르는 거예요 한 주기가 흘러갖고 천보경이 푼 천보경을 푼 그 해가 돌아온 거예요. 한 주기가 흘러갖고, 10년째니까. 그래서 이 뭔가 우연은 절대로 아닐 것 같아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다, 예를 들게 되면, 천년으로부터 지금 10년째니까 9년이 지났다. 그제? 9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기가, 이한 주기가 9년이다. 그제? 9년이 지나면서, 이래는 새로운, 새로운 이 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주의가 펼쳐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또 새롭게 출발이 되겠죠 그동안에는 학문이 풀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육경해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음,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딱 10년째 이제 시작이 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작인데 그러면 이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펼칠 것인가 어떻게 펼쳐 왔는가 그럼 이것을 만천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안고 가야 되겠지 이것을 되도록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를 어떻게 되면 또 남겨놔야 될거 그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그 손님이 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 제가 느낀 점우리이게 수련사들이 느낀 점 모든 것이 태도 원작이 느끼지. 모든 것이 다를 거란 말이에 그렇죠. 자, 그러나 다르게 다 느끼지만, 은 이것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이 전개됐을 것이다. 그런 일련의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연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네 개의 경전 중에서 하나는... 전부 육경이고 하나는 옥행경이고 하나는 살풀이경이고 마지막으로 푸른 것이 우리는 천재경이다. 이 천재경은 지난 12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이 천재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딱 어떻게 해요? 딱 6개월이다. 6개월 그죠? 그 사이에 많은 경쟁들을 가지고 우리는 연습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 가치성을 인정을 받았지만 은이 천재적인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은 작년 12월 1 0일날 2017년 12월, 10, 12월 27일 날 이것을 완성을 하고 우리는 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재를 하면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 가지고 우리는 5월달에 어떻게 되면 지금 5월 26일날 행사는 안해요 원래는 원래는 제가 풀었기 때문에 제 천재부터 개인 천재부터 우리가 능력이 아주 능력도 부족한데 뭐 거창하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5월달에 음 나의 천재를 먼저 하면 하겠다고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5월 2 6일 날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때는 5월달에 하자고만 잡은 거예요. 5월달에. 자, 그러면 이 5월달에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천재 봉양경이 풀리지만은 천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 그죠한 번도 안 해봤으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죠 누구말따나 기존에 뭐 천재 지낸다고 하늘에 가서 산에 가서 세사 지내는, 그거는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이라면 이 천재경이 필요가 없은 경이잖아. 그죠? 분명히 천재경이 풀렸다는 그 자체는 이 천재경으로 뭔가 행사를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있는데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 참 여기서 우리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연히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재경을 딱 풀고 났는데 올달에는 내가 이제 연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천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나도 하지 못했지만은 어쩌면 훈련일 수도 있어요 훈련일 수도 있는데 이 천재를 엄마나 많이 했노? 그죠 연습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 이거 우리 나라 천재가 아니고, 개인 천재예요. 개인 천재를, 아, 우리가 12월 27일에 불고, 이럴 때부터 이거 가지고 천재를 할수 있었다는 그 자체는, 이거 좀 뭐, 이상하잖아. 그제? 이것이 나의 힘입니까? 우리 수련사의 힘입니까? 육경의 힘입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다. 단지, 이 천재 봉양경의 월등한 위력이라, 뭐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누가 이 천재 봉장경을 알 것이며 천재 그거로 알 것이며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이것을 어? 개인천재를 하겠다고 <웃음> 우리 데 위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제 그래서 수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수없이는 아니고 제법 연습을 한거야 그런데 연습을 했지만은 우리가 나라 천재와 개인의 천재는 개인천재는 개별적인 경전을 풀어갖고 우리의 봉양 형식을 취하면 되지만은 그런데 이 나라 천재는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실대에서 행할 수 있는 어 천재 봉양식과 밖에서 나는 천재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천재 천재를 지내려고 한다면 안에서 지내는 것은 개인의 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인 경을 푸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서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해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또 깝깝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이것도 또문제지 그러면 우리 하늘이 가까운 곳이 좋기는 좋겠다 그치? 그래서 하다 보면 태백산과 지리산인데 태백산은 조금 멀고 지리산이 가깝고 우리 또 스님이 마침 그 시, 마침 그때죠. 예, 마침 그때 또이 천부경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응? 오셔가지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 저를 이 천문인과 연계해서 또 가겠다고 하시니, 그때 우리는 힘이 어떻게 해요? 이 천재경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재경이 우리가 연습도 아무도안 하면서 이 행사를 치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 천재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잠깐잠깐의 숙달을 시켜가는 이 과정 연습을 조금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3월달이 되어거예요 3월달이 3월달이 되니까 5월달이 한다고 하면 이제 두달 반 석달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제 정말로 깝깝한거예요 그러면 나를 안 잡을 수가 없는거예요 나를 <웃음> 그래서 나를 <웃음> 5월달에 두니까 또이 4월 초판이 또 긴게 있네 그렇다고 6월달은 이 땡패트에서 우리 할 수가 없잖아. 땡패트에서 할 수가 없으니 당긴다고 당기는 것이 우리가 5월 26일이에요. 그 당기 날짜가 또 묘한 아마 여러분들이 묘한 날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요 이것이 한 4, 5월 달에는 우리가 6개월 전에 잡은 거지만은 이 5월 26일에 잡은 거는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잡았겠죠. 자, 그래서 5월 26일에 우리가 천재본양을 한다는데, 야 날짜만 잡아놓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음, 기존에 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뭐 돈을 많아 뭐 놓고 뭐 이렇게 하고 돈을 스폰서를 동원하고 할수 있는 여력도 아니요. 그러면 이런 돈도 없는 가정에서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은 해야 되는데 야그 마침 우리 또 어? 대승사 스님이까지 여기오셔갖고 그래서 바톤을 조금 이어받아갖고 지리산으로 가자.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그 높은 산에 가야 될까요? 그치? 그래야 하늘 기운도 좀 내려오지. 그래서 함량이라는, 어, 어? 위치가 됐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함량이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막상 어떻게 고원 최치원 선생이 이 지방에서 우리가 응? 연구지가 있었던 가 아니면 그 업적이 남겨, 남겨놓았던 것이 유일하게 이함양군이다그치자 그래서 또함양군에서는또 마치 몇년전한 2, 3년 됐죠? 이 사당을 사당을 짓는데 그는 또 최치원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당을 짓는다고 열심히 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이천부교군은 어떻게 해?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최치원 선생이 남겨놓이는 글자 8한자 갖고 이것을 다 풀어간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함량으로 이렇게 일단 무슨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뭐야 태백산은 너무 멀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태백산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또 여러분들은 또 한번 거기에 모실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래 멀지 않는 세월에. 자, 그래서 이 천재가 우리는 함량 지지산으로 일단 최종 결정이 하고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다. 그러면 아무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공개를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삭제 같은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표본 그대로 여러분들 다 동영상에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잘잘못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증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체 행사로서 이것을 해야 돼 아무도 남인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행사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것이 자꾸 비대해져 버렸어요 여기에 비대하게 동참한 사람들은 조금 몇명 있어요 행사가 조금 비대해서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3월달부터 5월 26일 날을 날을 잡아 놔놓고 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라니까 어떻게 뭐 제사상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려는게 천재단이었는데 여기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겠죠 자 처음에는 이 돌 문제가 걸려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뒤 돌은 해결됐지만은 어떻게? 날씨가 완전히 매일 연속 지난 5초에는 4월 말이부터 5초에는 매일 비가 엄청난 피가 쏟아지고 매일 와지니까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없그요자 그래서 우리가 5초가 되죠 5초죠? 5초에 딱 이틀만 반짝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신 이 천재단을 단 이틀 만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첫날은 밑에 주춧돌을 준돌 사장님이 주춧돌 두 갖고 우리가 하루는 이 밑에 주춧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탑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춧돌 사고 난 바로 뒷날 뒷날 또 옆에서 우리 자 어? 스님의 큰그 위력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탑살도를 갖다가 또이 우리가 어떻게 기부를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우리가 아무리 이 탑을 샀는다 하더라도 단 이틀만에 그만한 탑을 샀기된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것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의 힘, 하늘의 힘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면 그 이틀만에 완성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이틀만 딱 날씨가 반했지 나머지는 또 계속 비온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각갑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수리 사주를 풀면서 수리 사주를 풀면서 제 음, 보고 욕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 마, 난장파이다 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올해는 운이 굉장히 좋고, 야당 대은 엄청 엎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 북미 회담이, 우리가 남북회담이 잘진행돼 가다가, 그죠? 자, 여러분들, 요 날짜가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점해 보십시오. 제가 26일 날 4일 전에 유튜브에 공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나라가 그다지 예? 그때는 얼마 전부 다 들떠가 있었을 때다.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리라고 엄청나게 잘 진행되리라고 바로 막 통일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전세계가 난리 났고 노벨상이 막 난리 났다는 그렇지? 그것이 그 사일 전에 4일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강의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늘에 가서 천재를 하면 지내는 것, 최선을 다해서 천재를 하면 지내는 것밖에 없겠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런데, 한, 1월 달에, 1월 달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 사주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주하고, 김정은 사주하고,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이들의, 이 해담이 잘될 것인가 하면서, 그게 요운을 달아난 게, 우리는 멋있어요? 요운을 달아난 게? 북미, 북미 해당 잘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 북미 해담이잘될수 있도록 우리는 저 지리산에 천재를 하문지내로 가자. 그렇게 그지 그때 거의 비롯다 자, 그때 그 천재를 하문지내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엄청난 공격이 왔죠. 어떻게? 천재 지내지 말라면서. <웃음>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보면 있을 겁니다. 엄청난 공격으로 내보고 천재 지내려고하지만 우리는 그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죠? 우리는 뭐 나라가 편해야지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우리는 천재 지내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못 지내로 가게 막 공격 댓글. 요새 댓글부 내들 대단하잖아요. 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 자, 근데 그 뒤에 우리 남북회담이 잘 진행되고, 엄마 바로 내일 모레 뭐 통일이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라고 전부 다 붕붕 뜨고 있는데, 4일 전에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다, 그치? 뭐 내일 모레 뭐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이 막 끝난 걸로 됐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이 4일 전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사회가 힘들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이.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였어요? 하늘에 대놔 놓고 이 나라 좀 편하게 이 천손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 천손님이 조금 편하게 좀 해달라고 하늘에 대놔 놓고 우리는 어떻게 천재를 하면 없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26일 날 바로 전에 2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에 당하란다 하고, 막, 포를, 사다를 내뿟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26일에 죄를 지낸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사다를 내뿟고 나니 이제는 난장판이 났잖아. 그지 그러면 막뭐 어떤 당에서는 좋다고 하고, 이? 자, 아베 총리도 어떻게, 막, 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 북미에 당을 취소한 것을 축하합니다. 자꾸, 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묘한 이것이 우연히 정말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문득문득 들어요. 왜? 자, 우리는 26일인데 26일 날 저희들이 쟤를 어떻게 지냈어요? 12시 30분부터 지심팔길을 시작해가지고 1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쟤를 지냈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3시부터 우리는 7시까지 우리가 한올림 한올이 노래마당부터 우리가 함께한, 동참단들이 함께한 이 시간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구도 아무도 모르잖아. 누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천재가 딱 끝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판 통일가에 가지고 밀담했잖아. 그지? 밀담이네. 이거 비공개. 비공개 정상회담면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7시 행사가 끝났다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3시 행사를 끝나고 우리 4시부터 어떻게 6시까지는 우리는 정말로 신나게 놀았죠 놀았나요 안 놀았나요? 예, 조금 있으면 신나게 놀았죠 초보자가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른 것 중에서는 정말로 우리는 많은 에러도 없이 좀 부족한 게 많겠지. 처음이기 때문에 뭐좀 부족한 게 없고. 자, 그래서 잘 놀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사 끝나자마자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각에서 남북,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천재 지려고난 뒤에 상황이 막 급속도로 그 바뀌었지, 지금. 그지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음? 북미 회담 막 포기하겠다 하려는데 전부 다저 멍청이 된 사람들 많죠. 저 바보 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거 아이가. 그런데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뭐죠. 아,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는 뭐할수 있는 일이 어디 하는 데다놔 놓고 우리가 천소민족이 좀 편하게만 해달라. 다른 든막 우리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요것만 편하면 되잖아. 그죠 뭐시집을 해갖고 가고전제하느냐 어? 하지 하지 말아라는데 하지 말아라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지나온 이 시간이 나를 잡는 나를 잡은 것부터 시작했고 행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것이 발표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그 시간이 우리 천재를 행사하는 그 시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시간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시에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 천재 봉양근과 우리가 행사를, 응? 어? 만족스럽게 행사를 치러 서 우리는 자축을 한 시간이다. 그죠? 그 근데 자축한 시간에 바로 이어서 무엇이 터지세요 2차 정상회담을 했다. 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과연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이에요. 그죠? 우연이지만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돼요 우연이라고 내가 참아 이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웃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참아는데 하늘의 이 힘은 하늘의 뜻은 굉장히 무섭다는 것만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늘에 잘 전화 놓고 어? 하늘이 도와줄 수 있고 그응집력그힘 천기와 지기와 이 사람의 힘으로 어디서 안 되는 것도 바꾸는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진원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걸 한번 보자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에 한치 한치 없는 이 차고 없이 이렇게 팍 지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재능기부 선생님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많은 한 명도 아니고 그 종류별로 모든 사람이 오가지고 차례대로 한치 오차없이 이렇게 재능기부해 주면서 행사를 치러줄지 누가 알았겠나 그쵸?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행사도 아니었고 우리가 단순하게 자체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우리는 하늘의 힘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한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야 에이 저것들이 뭐또갔다가깨 맞추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 타이밍을 보게 되게 되면 절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는 이런 힘이고 우리는 이제 갓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는 우리, 저, 서림도 와 계시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이니까, 이 육경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천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이 육경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의 육경회의 원천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이육경회의 우리 기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 있잖아.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 우리는 이세 가지.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보다 못 살면서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우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종교,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솔직히 말해서 종교 아니잖아. 그죠? 정말로 이론적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가지 논법에서 절대로 떠나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힘과 땅의 힘과 이런 사람의 힘이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에 제사 지낼 공간도 이제 만들어놨고, 그죠그 다음에 경도 풀려있고, 자, 우리는 어떻게? 경도 풀려있고, 그지 하늘에 우리는 올바로 가겠다는 천재단도 만들어놨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만 가면 되잖아, 이제. 그지 여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요 자, 먼 길을 우리가 가다보게 되게 되면,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요. 어? 주변에 가다 보면 이상한 사건과 사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이 육경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경회의 목표는 우리는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을 가자. 넌 절대 속이지 말자. 넌 거짓말 하지 말자. 넌돈 뜯어먹지 말자. 이것이다. 그럼 뭐지? 그럼 우리가 뭐 기부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지? 그럼 우리 행사할 때 보태주고, 쟤는 기부하고, 쟤는 기부하면 받아야지. 쟤는 기부하겠다 하는데, 어, 아이고, 당신은 오지 마시오. 실력이 없어서 었 오지 마시오. 하면 곤란하잖아.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제, 정말로 구제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5분에 제 생각이에요. 5분에 우리는 그, 이름을 깜빡, 이름을 묻다. 한한동력 어, 우리 초대 가수가 우리 여기까지 오가지고 우리가 천부경 진원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는 불러주기도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번에 내가 아무리 바쁘고 그러더라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정식적으로 취을할수 있는 어, 길을 한번 터보고 우리는 이제 천부창가 일심흥가를 우리는 정식적으로 우리는 녹음하고 정식적으로 우리는 원음을 출시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볼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어떻게 이 피아노와 색소폰을 불러주시는 <웃음>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참 이 하나하나가 이 착착착착 연결돼간다 그지자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또한분에또 가수가 있다 그지? 자 가수가 있으면 우리 그, 그 이름이 뭐죠? 아 손주상 어, 우리 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갖고 그먼 데까지 오갖고 재능 기부하고 노래는 얼마나 잘합디까그지 우리가 또 홍보도 해주고 고 우리가 다른데 또응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는 굉장히 음 응? 보람스럽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신곡과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하고 좀 어울리는 기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노래는 선생님은 좀 잘하는데 너는 잘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좀잘 어? 모르겠고. 자 이분들이 우리가 이 천재 행사를 하면서 이게지 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또 터주는 것도 우리가 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퍼포먼스를 한 유명, 우리 팔로 선생님이 워낙 유명해갖고, 우리가 뭐 도와줄 필요는 없고, 그런데 우리 한문 씨, 그분은 초빙을 해갖고, 이제 자꾸 우리 재능 기부 해락하면좀 그렇잖아. 다음에는 뭔가 이게 좀, 보다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지?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경매를 한번 붙여보자고요, 그래, <웃음> 그 경매 붙여갖고, 우리 빨리 팔아가지고, 좀 도와주, 도와주고, 아그 뒤에 또 누가 있었죠? 그들이 없었나? 자, 자우지간, 이번에 참여하신 분. 자,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재능 기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에는 우리가 가게 되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나가자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올바른 행동이다. 그치?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해나가게 되고, 저는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하고 내가 악수도 한번 못하고 인사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자 천북인 천지한다고 쫓아왔는데 뭐 그분은 우리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이게 아무 아무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정말로 이번에는 제가 행사 때문에 못 뵀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시간이 바쁘다 하더라도 그분들인데는 제가 충분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제가 뭐 드릴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제? 자,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이 참가의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신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모든 경제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렇고. 제일 첫 번째 하는 행사와 하는 경험, 여기에는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이 그게 존재하길 것 같아요. 수련사들한테안 뭐 예? 수련사분들은. 아, 사분들은 자기 몫이니까, 그러면 뭐 죽어 자꾸 할게어있노 그거는, 그거 수련사들은 죽기 아무것도 없다. 자기 몫이니까. 자, <웃음>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거는 꼭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뭐간호어 그분은 내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알고 있지만 나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부산에서 계신 분들은 어? 행사 끝나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두 분은 내가 봤어요 두분 얼굴은 봤고 그래서 오분의 행사하신 분들은 특별한 인연으로 이 함량 대승사까지 왔다고 제가 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연으로 첫 번째 행사에 첫 번째 경을 부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분들이 시간을 달락 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응? 시간을 드릴 것이고 만일 이분들이 이 육경회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 특별하게 제가 초병을 좀 해보고 싶다 이거는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종사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 육경회에서 자유에 맞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 여기 행사에 직접 동원되신 분들, 뭐, 수련사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자기들 몫이에요. 그죠 예. 이육깅회가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가 운전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참여하신 분들이고, 여기에 이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수련사 팀들이다.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그, 이것을 교육을 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이 수련사들인데 자기인데 자기 목소를 달락하면 그는 욕심이 돼 그죠? 그래서 수련사들은 그런 욕심에서 싹 부리세요. 어? <웃음> 자기 목심입니까? 자 그러면 이 육경회가 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육경회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문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시한 네 개의 경쟁은 어찌면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경쟁으로 어, 자리를 찾게될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육경회가 육경이라는 것은 이 천부육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부육경에는 육경인데 이 육경이 어떻게 지금 큰 경이 네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두 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경경이네개가 있는데 나도 지금 몰라요 킹경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알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고 이 육경해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출발할 것인가를 우리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직 우리는 육경회가 본격, 본격적으로 출발도 못했고, 이제 이론적인 것만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육경회는, 육경회는 이 공부하고 우리가 이거 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훌륭한, 훌륭한 사람들, 육경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천부경의 믿음이 튼튼하신 분을 우리는 좀 좀몇 명을 초병해 가지고 이것을 증개했으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각 분과에서 알아서 하고 수련사들은 수련사에서 하고 이 자체들은 우리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인데 맡겨서 이것이 운영이 잘돼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 너무 이 육경에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응? 이, 인간을, 어, 돕는, 인간 자체를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어, 단체가 되갔으면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육경회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다양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이에요. 학문을 기반으로 한, 학문을 기, 기반으로 한 사업이 되든, 이사비 되든, 일자리가 되든, 우리는 자격증이 되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계해 나가는 큰한 분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상담 분야. 자, 상담은 카운셀러들이죠 그치? 이 카운셀러들은 우리는 어떻게? 일반 상담부터 시작해 갖고 뭐 종교 상담에 어렵게 모든 상담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인연에 의해서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이런 상담 분야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종교 분야가 있다 종교 분야 자각 지역에 각지... 각 지역에 이런 종교 분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는 분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분가로 형태가 그렇게 종교를 운영하는 우리 주지스님들이 모여갖고 내가 육경에 회장하려고 생착하려고 우리는 육경의 종교 분가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우리가 자리를 정착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이런 분야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명상 분야다. 자 앞으로는 우리 명상법과 관련돼 갖고 이론적으로 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세계 최고의 명상 이론을 우리는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 명상은 이 완전히 교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경회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전개를 해 나갈 것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보다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 자그당연에 뭔가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서 뭐가 처음 버리고 단체에서 전부 다 뭐가 어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 것 답이 없는 거야 그죠? 답이 없는 거지만 은 우리는 어떻게 완벽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거다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지기가 있는 뭐 형이상학적 뭐 현실과 동떨어져고 황당한 소리 하는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제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풀려져 있는 이 학문을 기반을 해서 사업으로 그 다음에 취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선생님들이다 이 교수요원들이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리사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점치는 걸로만 생각하고 점치고 종교고 뭐,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버립시다 수리사주는 완벽한 과학이론이다 철학이라든지 명약이라든지 이런 막 정치는 하고는 상관이 없는 완벽한 이론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이 이 가르치는 게중요하잖아 혼자서 뭐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해갖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엔 전부 다 어? 이런 젊은 세대가 아니고 이 내가 가르친 세대들이 처음 다좀 뭐랄까 열한 세대다, 그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 뒷받침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이 분야를 책임지고 각 분야 별에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 육경의 전문 요원들은 이 선생님들하고 교수 요원들을 양성하는데 우리는 전력을 한번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분야를 누가 자기가 다 하겠노, 그제? 그러면 이 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가게 되면 나는, 억, 억, 어, 어, 어? 어가 학문도 하고 공대도 학문도 하고 인문사회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하는 건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제는 각 분야별로 한 분야에 정통한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의 이런 선생님과 이 교수위원들을 만드는데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될것같다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출범은 안 했지만 은이 육경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우리가 인연이 인연을 어, 우리가 뭐 대장만 있어가도 될 것도 아니고 우린 부대원들 대장이 있으면 부대원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장과 부대원을 어, 하나씩 우리는 섭외도 해보고 이런 분야에 어,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초빙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거 어느 기지 빨리 갈지는 몰라요. 이? 어느 길은 빨리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먼저 가는 길부터 먼저 가는 거예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분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육경의 소에는 우리는 수련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경영이라든지 이렇게 주지선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체액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연세도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수준사들이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이 수준사들이 좀더 치고 나가야 돼. 스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양성해 나가는 이 분야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참 멀고도 험망한 길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문이 하더라도. 10년도 안돼 가지고 이만큼 온 학문은 세계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죠 모든 분야에서 10년도 안돼 가지고 이, 이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이론적인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천부경 6의 비밀밖에 더 있겠나 그죠 모든 이론 하나도 아 수백 년 걸려 가지고 많이 틀리니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엉터리 논문과 어? 새로운 논문들이 막 복합적으로 토론해 가면서 수백 년이 걸렸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만큼 왔다 하면 이 천봉의 힘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육경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머릿속에 쫙 정립을 해갖고 이 육경해를 만들어 갈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우리의 활동, 전략적인 사고 이것이 우리는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5분의 함량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 이게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빨리, 이제, 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고, 천부경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명상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술이 사주가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이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육경대학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먼저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육경대학에 육경대학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끼리 하는 이런 이름만 대학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5년 안에 우리가 정규적으로 갈수 있는 정규 과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는 어?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때 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입에서 5년을 했다, 그제? 5년 되 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아마 우리 정규, 문교, 문교부 가정에서 이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육경대학을, 기초를 많이 닦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5월 26일 날, 천부경 천제를 행사를 무사히 끝내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일이 올바르게 됐겠나, 그죠? 우리가 준비가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응? 에러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행사를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주변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인데, 모두, 모든, 모든 응? 분들인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번 느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그분들인데 감사의 박수를 한번치고다